여러분 온라인 수익화 시리즈 중에서 부업의 종류를 45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꼭 설정해 두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수익화 모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수익화 모델을 찾는 방법은 저는 크게 세가지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총 12가지로 구분을 했죠. 안녕하세요 솔션스 다하나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온라인 수익화에 도전하면서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인 시행착오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해당 영상은 시리즈 영상이라서 위에 오른쪽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셔서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실 수 있도록 부업정보에 대한 정리된 문서를 영상마다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돈이 일하게 하는 돈이 돈 버는 방법으로 자산 증대를 통한 자본소득으로의 수익 자동화 방법을 시리즈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을 통해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세팅하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엄두를 못 내는 것인데요. 온라인 수익화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 기타, 제휴 마케팅, 그리고 인스타그램, 틱톡, 전자책 판매, 스마트 스토어, 구매대행, 위탁 판매, 공동구매, 카카오 오픈 채팅방, 네이버 카페, 밴드, 이모티콘 제작, POD, 최근에는 무료 코인 채굴, NFT 민팅, 기타 다양한 종류의 앱테크가 많이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까지 한다면 강의와 온라인 클래스, VOD, 전자책, 다양한 앱테크의 리워드 코드를 통한 수익 자동화까지 이렇게 온라인 수익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익화 모델들에 대해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수익화 모델을 선택해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만 제대로 해도 최소 월 50만원 이상의 수익은 분명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나부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조금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작은 수익이더라도 시드머니 만들기를 통한 자산의 증대는 너무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작은 자본소득이 됩니다. 즉 시드머니가 자산이 되고 이 자산을 자본소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수익 자동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앱테크 수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유튜브 컨텐츠 확장으로 다양한 앱테크를 살펴보게 되고 그 중에서 나름 검증하거나 검증을 확인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화 모델 중에서 앱테크를 통한 수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앱테크는 어플리케이션과 재테크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재테크 방식인데요 휴대폰으로 설치된 앱에 출석을 하거나 광고를 보거나 간단한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적립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아나부 채널에서도 17가지를 검증한 앱테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화면에 보여드리는 다양한 온라인 수익과 방법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해서 바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블로그 수익화의 경우는 아나부 채널의 블로그 수익화 재생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앱테크의 경우도 앱테크 목록을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수익화 주제에 대한 영상은 자산의 자본소득화라는 재생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45가지의 온라인 부업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타머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앞으로 기획 출판할 내용들, 원고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본건 아니고요. 이 내용 중에 일부분이 여러분들 바로 저의 수익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수익화 모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수익화 모델을 찾는 방법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요. 이첫 번째는 입문자나 초보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수익화 모델을 추릴 수 있고 다양한 수익화 모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본소득을 통한 자동수익화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온라인 수익화 방법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온라인 수익화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수익화 방법을 크게 카테고리로 구분하면 퍼스널 브랜딩, 앱테크 앱테크 종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휴마케팅 SNS, 출판, 쇼핑판매, 재능, 무료코인책을 NFT 민팅 이렇게 크게 8가지로 저는 구성을 했고요 큰 카테고리로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카테고리는 퍼스널 브랜딩과 앱테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리 중에 있다는 말인데요. 퍼스널 브랜딩 부분에서 첫 번째로 블로그 부분 중에 정리하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결국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제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을 넘어서 이건 다음에 하고요 앱테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앱테크는 아까 앱테크의 정의 말씀드렸죠 어플리케이션과 재테크의 합성어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재테크 방식입니다 앱테크의 종류에는요 크게 사용자 참여형 코인 리워드형 메타버스 및 가상 부동산 출석체크형, 설문여론조사형, 미션수행형, 이벤트형, 영수증리뷰형, 걷기형, 기프티콘형, 뉴스읽기형, 영상시청형, 주식형 이렇게 12가지로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은 사실 없어요. 제가 나름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여러분 이 12가지이기 때문에 이 12가지 중에서 여러분 스타일에게 맞는 것을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런 것들 보통 10분, 15분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0년은 20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주고 하라 그래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설문조사 앱테크를 또 되게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이 무조건 절대적이지 않다는 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출석 체크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이고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죠 뭐 10초 내외로 걸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료 채굴 코인 형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료체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역시 출석체크형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을 수 있겠죠. 또 출석체크와 함께 뭐 예를 들면 꾸준히 무조건 지급되는 리워드가 아니더라도 룰렛청이라든지 경풍담첨이라든지 이벤트형 같은 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만보기 걷기형 같은 경우에는 또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거나 이렇게 저처럼 플랫폼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간는 맞지 않는 거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맞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소개를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개를 하면 은나에겐 맞지 않지만 그 소개하시는 분들의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앱테크 종류, 지금 제가 총 12가지로 구분을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앱테크의 초보자나 입문자이신 분들은 제가 이 정리한 내용들과 또 앞에 소개한 부분들, 문서를 좀 정리해서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놔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영상의 응원 댓글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익과 모델 찾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격과 기질을 분석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먼저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플랫폼을 갖추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대부분 많은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이 다 브랜딩이 된 거잖아요. 브랜딩을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화할 수 있는 발걸음이 훨씬 빨라지고요. 수익화 금액조차도 훨씬 몇배 이상으로 뜁니다. 일반인의 온라인 부업보다 브랜딩을 통해 온라인 부업은 정말 최소 5배 10배 이상 더 많은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앞에 영상에서 또 설명란에 온라인 부업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렸던 재생 목록은 여러분들이 꼭한 한번씩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온라인 부업의 이큰 카테고리와 중 카테고리를 다 합치니 45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5개의 부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앱테크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용자 참여형은 쉽게 얘기하면 설문 참여나 퀴즈 참여, 게임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글을 쓰거나 댓글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도 포함되고요 코인 리워드형은 제가 최근에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무료 채굴 코인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매일 코인 채굴 버튼을 클릭해서 코인을 지급받는 거고요 이역시 커뮤니티 활동이나 질문과 답변, 이벤트 등을 통해서 추가로 코인을 여러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더 마르스 파이코인, 비트코인 레전드, 스타 네트워크, 번덱스 오리진, 파노렛, 코인엑스, 가미, 비네트워크, 펜스토큰, 아하, 코인코스트, 노블레스코인, 페이코인, 크라토스, 뭐 베리스토어, 더폴, 포모코, 하블 메타버스 및 가상부동산입니다. 이 종류는 여러분들이 무료로만 진행하고 유료결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유료는 정말 신중히 신중을 더하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뭐 코인 리워드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리세일이라든지 다양하게 먼저 NFT화해서 민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료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업체들이 사실 지금은 안정적으로 보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또 임원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이 내용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출석체크형도 있습니다 출석체크형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앱테크입니다 매일매일 출석체크를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받는 거고요 쇼핑앱, 금융앱, 코인앱테크에서 마이닝앱 등에서 많이 볼수 있죠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출석할 때 추가 보상도 주어지고요 뭐그 밖에도 이벤트 보상들이 있죠 경품 충청기를 회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다날의 페이코인이 대표적이고요 원너아이 아하, 그리고 에드픽의 룰렛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석체크라 할수 있고요 퍼모코 포게더, 실업, 몬스타게 일열미션, 설문, 여론조사용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엠브레인의 패널 파워는 너무 유명하고요. 패널 라우, 헤이폴, 오베이, 티패널, 라임, GS패널, 서베이링크,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미션 수행행도 있죠? 미션 수행행을 제가 제일 꺼려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소개해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과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는 앱테크의 종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그리고, 사실, 뭐, 요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소개, 해드렸던 것, 소개해드렸던 앱테크 중에 미션을 수행하는 요소도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은 주된 목적의 미션 수행이 아닙니다. 더불어, 다양하게, 어떻게든, 리워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션 수행도 있는 경우는 있죠. 좀 다릅니다. 이벤트용도 있고요. 이벤트용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양한 편의점에서 상품할인이라든지 이벤트들이 있고 영수증 리뷰형 아시죠? 네이버 마이플레이스가 대표적이고 오늘 뭐 샀니?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도 있고요. 병원 리뷰 같은 경우는 모두닥도 있습니다. 걷기형, 만보용도 의외로 또 여러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돈을 받기 위해 걷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실행해놓고 걷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캐시가 쌓이는데 저는 이거는 안 합니다. 너무 작은 캐시라 가지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기프티콘 거래형 제가 쓰다가 말았는데요. 이게 팔라고라는 앱이 대표적이고요. 앱 테크 포인트를 기프티콘으로 받거나 기프티콘 자체로 보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이래서 기프티콘 거래형도 있습니다. 뉴스 일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스픽 파트너스라든지. 그리고 뉴스픽의 기사를 앱에 탑재한 포모커라든지 포게더 뭐 기타 다양하게 많이 있죠 영상 시청형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인플릭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캐시 튜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작은 것 같아서 소개를 안해드렸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몬스타를 소개해드렸죠 주식 주가를 맞추거나 상승 하락 보합 등을 예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뉴워드를 지급받습니다 기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도 뉴워드를 주고요 대표적으로 몬스타 요트 리치톡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기타 제가 제오 마케팅 관련된 부분도 어 기존의 제오 마케팅의 쿠팡 파트너스와 애드포스트 부분은 이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게 저의 채널의 페이지 1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같은 블로그 수익과 쿠팡 파트너스 수익과는 전자책으로 1년에 6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고자 이런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SNS 부분도 있고요 그여러분들이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영상마다 전해드릴 거고요. 물론 틈틈이 앱테크 내용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의 자본소득과 재생 목록을 꼭 틈틈이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전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정말로 거의 몇년 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1년 6개월 전이후로는한 번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